오제 방에 얘 보니까 볼만한 게 있어요? 볼만한 게 있어 그리고 매일 그게 아니 매일은 아니고 뭐한 달에 한 번이든 그 컨셉이 있구나? 바뀌더라고 응. 응. 응. 그래서 와서 보고 나서 어머 와볼 만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 음. 네 고마워 생명의 은인이네 <웃음> <웃음> 파릇파릇하다, <웃음> 응? 그러니까 파릇파릇해. 어머, 좋은데 주차있네저 사람들은. 짧지주차하엔 너무 시간 짧아. <웃음> 아, 음. 그래. 옛날에 쇼핑몰에서 일할 때 거기도 180분이잖아. 그러면 주차 해놓고 나서 잠깐씩 와서 뭐 바꾸는 거, 차 위치로. 수는 가능한지 수지한 어, 어, 어. 밥없으니 그렇지 어떻게? 여기 멀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여기 직원이 아니지 정말 직원도 너무 멀리 왔대 <웃음> 뭐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거야 그렇지 다들 우리처럼 여기 구경 오는 거야? 다들 억절 얘기에 이걸 좀 시켜주는 거야 오케 <웃음> 어떻게 이렇게 얼마씩 목표까지 일을 하느냐 <웃음> 이런 사람들. 맞는 얘기네 어머 참 니네 한가롭구나 얘네도 목요일날 치어왔나탁하라는본건아니아 진짜? 나같다 아, 저기 이게 슬픽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옥 있고 응. 밑스톡이 있어요. 저서밑스이에서파워는 방식입니다. 어흠. 어 전문가 포스가 막확팍풍는데 달리기 진짜 하려고 한다니까 언니 <웃음> 그 결심을 바꿔봐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응. 신발을 바꿔야 돼. 응. 리 어.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밑창에 가운데 부분 두껍게 해서 만들어인데 응. 달리기 신발을 응. 그럼 이제 관절를무력시켜서거여요 신을 받으면 응. 새우가서서는? 가서? 가서 잠깐너 말이야 어, 그치? 그치? <웃음> 너만 이리와. 내가 볼수있게 그러니까. 나는. 다시 그렇게 달리지 말고 자, 신발을 벗고.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막이래가면어너 오래 살라고 하는 거야. 어? 그렇지. 나이러이너건자라 뜬다. 그러니까. 아직 젊어서 몰라. 근데 좀 그치. 있어봐야 돼. 음. 끝나고 뭐 돌아가서 이런 거 아닌가? 여기서 공연 많이 하잖아. 이게 뭐지? 이에요 어, 저기... 어디지 아까 그쪽에 메인 스테이지가 있는데, 어. 어. 있어 있어. 아까 일단 차 타러 갈때 봐라. 아, 오맛 아, 아 오맛 음. 음. 어, 어. 여기 음악 공연 없어. 아, 일 그렇지. 음악 공 맞지? 응응, 그거 서 알리네. 초창기에 한번 여기 왔었어. 아는뭐 그런 게 좋아하는 게 없어가지고 좀 타오네요. 그렇죠. 좀, 좀 아, 음악 좋아하는 거 다시 말런게있으면 응. 좋아하는 거 있어서 온거 아니야? 신기해서 왔을거든 응. 왔더니 어. 응,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의자 가져오고 자기 먹을 거 가져오고 와인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런 문화가 신기해서 그때도 되게 신기했었거든. 그렇구나. 요즘 음. 신기한 거막 초청을 이렇게 막. 그때 당신은 아, 이제 얼마 안 살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강기고다 어. <웃음> 많이 경험을 해야되잖아 <웃음> 근데 막 우리나라 공연 같은 왜왜 외환 방안을 하면 음, 음. 우리나라 사람들 가사를 같이 불러주고 <웃음> 아, 이렇게 하도 해주고 운전 되게 좋잖아요 음, 리액션이 완전 끝내주지 아, 나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게서 계속 좋겠다는 <웃음> 생각이 들어요 <웃음> 가서 다 외워버리고 저기 있어 새로 가저스로 <웃음> <이거> 세워, <세워줄까? 웃음> 잘하고 있고 하에안드지 마. 에서면 안돼요 언막 열심히 하느 옆에 가서 얘기를 좀하자히까만 이러고 나서 그치? <웃음> 아니차 타고 응두석 어. 올린 상태에서 웅성웅성 웅성실수 있죠 뭐어 뭐야 저 사람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자리 잡았잖아 아 진짜? 기분 나빠 <웃음> 타서 멱살 잡았어고 아니 왜 민규석 올려있으니까 웅성웅성 차온다 차온다 아, 형양 있는 모자를 쓰고 왔어야 되는데 미쳤어. 근데 맨날 나오면은 나 아까 집에 다시 갈래다 말았어. 아, 갈렸 있다. 그러니까 되게 건강한 몸이네. 비율도 좋고. 호지만 저렇게 달려다주면 무리가 <웃음> <웃음> 가. 모자 <웃음> 내. 무리가 가. 싱그로을 갈까? 싱그로는 갈수 있겠어? 어딘데? 그 아래. 아, 검사하나? 바로 여기야. 근데 뭐를 다 뒤집어 씌워놨네. 검나 봐. 그니까. 날이야. 다음에는 저기. 공기술로 보자다 그럼요. 나 달래 한번 들어가봐야지. 그니까. 러 그러니까. 마인이 됐으니까 다음으 가봐야 돼서. 날이야. 나이 마인이 돼. 그지? <웃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아, 진짜. 나 아침까지도 생각했는데. 어? 그거 가져오는 거. 주소 가져오는 거. 검색해볼까? 어. <웃음> 은행 그걸로 안되나? 은행 저기도 되잖아. 들어가볼까? 어, 은행 스테이트먼트. 나 주소 여기야 이러고 보여주면 되잖아. 어, 그 가운데 디테일. 저기... <웃음> 운전면허에 나와? 그럴걸요? 그러면은 저... 가능하고. 아, 카드는 모르겠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은행 어카운트 디테일에 분명히 주소가 나올 텐데, 나오는 걸로 아는데. 주소 안 넣었네. 주소 넣어달라고 해야겠다, 답을 달걀한테. 근데 안 넣는 이유가 또 주소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안 넣었을 거야. 그러니까. 응, 응. 저 안에도 심으러 가면 그 안에도 짧게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 그래요? 음. 저 앞까지는 걸어갈 수 있지? 어디야? 여기 여기 앞에서 큰거돼 있는 거 공사하는 거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가니까 한번 가보려고. 이재 카드도 발급할 수 있는거지? 카드? 응. 제 투자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빨리빨리 좀갔거지요 아... 근데 비모드은 이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회사를 하고 있고 뭘가져라는 얘기가 없네. 카드를 발급 받으라는 얘기가 있고 <웃음> 그럼 발급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음. 들어갈 대 있더만 바로 그는건 아니니까 음. 가봅시다 풀프 오브 오랜드 어드레스가 필요하긴 한데 아 카드 발급 발급할 때도 그게 필요한가? 응 음. 아. 음. 아, 오클랜드 어드레 뭘로 받는가? 뱅크! 어. 뱅크 어카운트 들어가서 보라니까 분명히 거기 가능할 거야 찾아뭐이렇들어가 야, 무슨 땡. 해라어못어았어다라서헤시다 <웃음> 진짜? 헤헤헤나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웃음> <웃음> <좀> <웃음> <웃음> 아, 언니 앉는거야? 내가 여기서 안 물어보잖아, 하와이유를 g 링 t t 그 소리 들을까봐 내가 안 물어보잖아 <웃음> 그것도 낫잖아, 캐팅머스보다는 그렇긴 한데, 그 g 링 t 러가언 n 플 o m 느낌이 많이 나는 거지? 응, 응. 그게 하도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이제 아 물어봤을 때리 e 리 이렇게 묶어 있어요리 r e a l y 이렇게 Real? Real? 이렇게 그지? 2주 후에 보자, 너는. 저기 정자에서 밥 먹으면 좋아. 저기, 저기 정자 있잖아. <웃음> 그런 거 먹으려고? 아니, 그런 거를 눈여겨보잖아. 어머, 쟤는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저, 무릎 다 나가겠네, 저거. 괜찮아, 근육이 있어. 근육이 있어서 괜찮아? <웃음> 배는아 응. 응. 그렇지. <웃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역시 아들카렇지 윈터이 아직 까다아 여긴가 보다 일리 들어가다 여기만 갈까 일리 갈까? 여기 하고 어, 어, 그럽시다 뭐라도 좀 해야 그치 가자마자 <웃음> <도착하자마자> 커피 마시러 <웃음> <온>. <웃음>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처럼 말이야 <웃음> Wedding is i n e r e Wedding photo may not be taken in this house. s o m n on t h a t We n have a room, I n t k n o t h a e a o o I d o t n o w o t h a a o I o t n o w e o have a room, I o n t n o e o t h e a o o I o t n o w o t h a v a r o o o t n o w e o have a room, I o n t n o o t h a o o I o t n o w o t h a a o o t n o w e o have a room, I n o n h n o w We o n t h e a o m I d o n n o e o n t h e a r I n t o w w n t o e t h o o I n o w w d n t o w w n n o w e n n o o n o e n t o n o e 그때 여기서 저기 봤대니까. 뭐요? 예그 이너? <웃음> <웃음> 아니 뭐. <웃음> 그 TV에 나오는 MC 봤대니까. 그래서 MC랑 사진 찍었대니까. <웃음> 그게 한국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잖아. 얘네들은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나는 신기한 거야. TV에 나오는 애가 나오니까. 아 여기도 문 닫았나? <웃음> 배치고 아지 피지. 피지. 피지. 피지. 읽었어, 내가 지 피지. 피지. 피 어, 풀지피 여기도 피지. 피지. 어지 안경이 장난 아니게 스키가 차네. 일단 그러니까 안경이 장난 아니게 스키가 차고 있어. 뭔 소리가 여기? 얘네들은 복받았네. 겨울인데도 이러고 있을 수 있으니. 음, 들어오자마자. 이제 나와 생각을 안 했는데 짜간하한데 그거 누가 해줄까? <웃음> 어 그거 같이 생겼어 똥냄새 나는 거야? 아 어, 그렇지 않아? 이거는 누구야? 이제, 이제 학명이다. 학명은 어려워. 보스 <웃음> 어 그니까 학명은 너무 어려워. 두리안 두리안 아 두리안 두리안 그래. 두리안 아니야 두리안? 꼬물로도 안 따지고 이런데 <웃음> 어, 따뜻하게 들어가서 <웃음> 앉아있으면 어머 얘는 어머, 주머니야 주머니 신발같이 생겼어 왜손 넣으면 어떻게 생기는데 안에서 악어가 이렇게 집어먹나 이고 물어. 그러니까. 언니 어. 크림 없지, 여기. 이제. 아, 얘네 보호자원인 거지? 사람 보호자원이 <웃음> 아니고? 언니가 뭐 어떻게든 제대로 알거 아니야. 이렇식 전화로 언니가 시험으로 태풍미터 그러니까 나가면 확 추워질 것 같은데? <웃음> 나갑시다. 그러니까. <웃음> 오, 시원해, 시원해. <웃음> 아, 좋다. 아, 답답하기는어 아니. 음. 이쪽에 가면 살짝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있어. 있는데 막아놨는지 모르겠어 뭐가 있다고? 살짝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아, 그래? 응. 시클라멘 드디어 얘 이름을 알았어요 시클라멘 고 싶은 대로 가시오 어느 쪽? 아니 한 바퀴도 끝인데 무슨 방향 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도 꽤 있어요. 어... 길 따라 가면 재현 씨가 안올것 같고. 네? <웃음> 아니 길진 않아. 짧아. 엄청 짧아. 다행이다. 어. 4 0된건가 응. 같이다 아, 신호찍이같 아, 그리 지나가야 돼. 지나 피해 드려야지. 응. 열심히 작품 활동 하시는데 그럼 응. 예의지. 이리 와봐 밑에 한번 가보게 언니, 어, 여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딱맞을것 같아 <웃음> 진짜 작구나 그때 왜 크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제 전체 한번 찍어야 겠다 전체 한번 찍어야 되겠다. 전체 한번 풀 봐야 되겠다. 음, <웃음> 우리 할거다 했네. 그치? 그래? 응. 잘 네, 마시다. 응. 꽃도 이쁘네. 응. <웃음> 그 사이에 시클라멘도 이쁘고. 어, 시클라멘이 되게 많네. 시이뭐이 이 꽃. 이꽃 이름이 시클라멘이야. 이쁘다. 어, 아, 얘는 아니다. 미안해. 어, 그래? 응. 내군가 치고 그래. <웃음> <웃음> 얼굴로 봐서는 공간 안 치고 있었는데, 색이렇 <웃음> 아 아, 긴거 같기도 하고 이파리가 좀 <웃음> 틀려. <웃음> <웃음> 이파리가 좀 틀려. 내가 어? <웃음> <제가> 뭐 모른다고 속고 <웃음> 다치네. <깨울 것까지 해. 웃음> <웃음> 아, 는거 같아. 시클라면 맞아. 식물 다 식물도 있고. <웃음> 그치지 식물 <웃음> 아, 봤어 식물. 그리고 따뜻하잖아. 이 겨울에 얼마나 좋아. 온천 온거 같지. 나올 것 같지 않아? 귀신다, 아니. <웃음> <다른 귀신. 웃음> 여기도 뻥션 같은 거 하나 보다. 하긴, 주위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하기 좋지. 평일날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 많 선이 저렇게 배내놓고 다니면 뭐가 괜텐은데 응? 어? 귀찮아 얘기해 여기서 렇게 웃어 웃어 웃어 웃어 는걸로왜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다니요 저녕하요안했하 <목소리도> <목소리도>